다 챙겨라! 다시 들어! 그만! 사이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 o r g Good morning. o o d m t h e papers i n t o the North Korean. Can y hear it? No. Let me know when everybody's got on uh, their seat belts and everything. 아니에요? 지금 저 북한 경쟁력도 못들고 있는 거예요? 지금 어, 쌍은 경우로 우리 측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. 아마 우리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취재하는지,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자. <놀람> 특이한 사항은 회담장 건물 내부에서는 군사공개선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담장 내에서만보은 경계를 자유로이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회담장건을 그 내부로 들어가셨을 경우에 는 안에서 <웃음> 자유롭게 당독을 통하시면서 북한 교양을가입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? 네, 절에 갔다 오는 거예요. 어... 저기 저 논이요. 네. 이북 가까울 때는 군인들이 가서 고쳐서죠. 이북 혹시 올까 봐. 응. 저 동구랑 산 안에 민군이있이 서야 옛날에. 응. 거기 있어서 그냥 여 앞에 나갔다 어떤 사람이 여기 총 맞아서 병원에 가다 미국 병원에 가서 건축 그리고 했는데. 응.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어요. 60년대, 70년대만 해도. 밤이면 네. 전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기 때문에.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데로부터한 500m 저막이 덮쳐서 있습니다. 아마 숲들 사이에. 클려어 클리어, 클리어. 자. 하나, 둘, 자. 하나, 둘, 셋! 숨하겨라 다시 가! Oh, yeah!